근데 여기 잡채가 어, 짭짤한 거. 맛 없대. 이거 어 뭐예요? 이거 짭 맛. 아 이건 뭐야? 감자 아니야? 찹쌀. 찹쌀. 찹쌀? 음. 우와, 다시. 이걸 라인 꼭 찹는데? 아, 맛있다. 오랜만에 한번 찝어봐. 먹으니까? 진짜 여쭤보 오늘 저녁부터 먹어야 되잖아 <웃음> 오늘 저녁 생평가 아. 내가 아주 그거 말지 않을까? 사장비즈 바까라를 할까? 어? 비즈바까라 이거 어떤 다법으로 영구점은 어떤 느낌으로? 이거 영상편집 궁금한데요? 그거지? 그 시간노도 있냐? 아. 야 이거 궁금어 내가 먹을게 뭐? 뭐 할까? 아, 내 스타일이 네 맛있죠? 응 음. 맛있다 이거 다 먼저 나오는데 배불러죠 이게 밥 아니야? 고기밥 따로 나오필데아이 꼬리, 어? 꼬리 먹어라 어? 꼬리 먹어라 오! 아 여기도 있어 진짜? 뭐, 뭐. 어, 뭐. 꼬리가 제일 열받고 는데 맞아 그니까 뭐아고아너 뭐 <목소리도> 음. 아니, 뭐, 약간, 약간의 비유가... 아, 요해도 약간. 약간. 맛은 있거든? 어... 이게 어. 예, 그러니까 근데... 생상을 뭐, 뭐, 비리고 이런, 안 이런 비리는 맛이 어안 아, 안 그러니까. 안 먹다 보니까... 해초해초뭘 해초. 뭐, 뭐, 얘기하는지 아그 그거, 나물... 그거랑 어울리해초의냄새 해초리 냄새? 해초류해초류이 밥... <목소리도> 맛있네... 야 근데 어제 응. 실시간 들을 때 했던데 뭐얘야한 거야? 나그래 K-POP 가수들다 얘기했어. 그 클룸. 그 아, 아 진짜 추억. 진짜 미쳤더라. 장난 아니더라. 그치? 주원이. 어? 아, 결제 좋겠네. 밥 아, 결제하는 했어? 한거 같은데? 한번 처음이야? 주원이 한번 결제한 거 같은데? 아 우리 이니 계산 실하게네 어? 계산 시원하게 해 계산 안 해? 음력 <웃음> <근데? 웃음> 소문을 그냥 다 내? 어 해야 되지너 계산하고 있어? 저 계산하고 있다고 어? 오랜만에 본다고 그 얘기하고 있었어 진짜 살짝 배고 셨네 나도 먹었어 난 먹었어 매 소리 형 시키고 먹었어? 아니 나 음료수 좀시려고 그랬는데 천이 형 음료수 좀모어놔야지 내가 한 음료수 없나? 물엿을? 에이. 아 저게 진스안먹었 진짜 메뉴 있어 술러서 면 메뉴가 먹었어? 틀어서... 음. 뭐, 뭐, 뭐. 어? 어 산? 응 음. 진짜 나먹어도 되나? 근데 맛있어 그 강남매이 맞아요 계속 씹어봐 계속 씹어봐 어. 디 홍삼펜디 아, 근데 이거 계속 씹으면 약간 다 계속 씹어 와안 끊어먹어 아니야, 아니야. 아, 어? 장이 있어? 난, 난, 아니 먹어야먹데나맛은 아니야 밥 먹어야지 나맛은 전혀 아니야 아 그냥 밥먹어야 돼. 먹 조금만 살짝만 아, 먹어 아하이 헤이아 <웃음> <웃음> 진짜 처음엔 좀쓴데 계속 참고 수괜찮아다 보면 그럼 달아져 고진 간 얼마씹 쉽진 않았어요. 소스 묻힌다고 딱 거기다가 딱 끊어먹었어. 에? 왜? 에이, 에이, 에이, 진짜 다상상가지 말고. 알아 우리 밥 먹고 사색커피 한잔 먹어야죠들어가면 <웃음> 아메리카노 일단 뭐 하나도 없을 거야. 어때? 진짜 커피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. 응, 어피 의지가 있나? 어때? 어때? 자, 우리 디가 좀사산찍어야지 어. <웃음> 제가 산악 같은데? 네. 세종 기름에. Don't carry 네 t up. Don't 네. e t up. Oh, 진짜. I 네.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어. 6mm인 거야. 막. 왜냐면은 3ml는 딱, 딱 왜냐면 어, 아니, 3 m m 는딱 끓이야. 왜냐면 내가. 고등학을때막 반색이었거든. 아 18mm. 0.3? 어. 옆에가. 내가 여기 한참 많이 밀다가 0.8이 밀었는데, 어. 그때도 이렇게 보이는데. 들어가면은? 전체 장면이. 와, 두피 잘 보이겠다. 두피 한대잖아 3대잖아. <웃음> 세수 유치하네. 음. <웃음> 그치, 진짜 그러겠네. 지금도 샴푸 딱한번 짜잖아? 그러면은. 조금만 먹고잘흘려내잘 <웃음> 먹었습니다 지훈아 네가밥 사왔어? 네잘 먹었어 진짜로? 네. 어. 잘, 왜안 어? 응. 잘 먹었어 왜안산 척했어? 어? 잘 먹었어 꼬리 먹어라 어? 꼬리 먹어라 오야 여기도 있어 먹어 <웃음> 뭐. 아 진짜 잘 제가 그첫 이제 을를 하고 사실 멤버들한테 다집 밥을 좀 사고 싶었는데 밥을 못 샀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몰래 다 그냥 다 제가 좀 결제를 하고 싶어서 결제하고 설명도 이제 잘 갔다 오라고 하는 집에 결제했습니다. 다시 진짜 미묘 한. 나는 준비가 어렵 어네. R B t r a n i c 어. 했어 네. 네. 그래. 아. <웃음> 어, 아, 나왔다. 왜, 왜, 왜, 왜? 이 오케이. 오이오오이오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아이 오케이. 오케이. 이오이이 나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제일 조급해보이는 거다 알아요 아 오케이! 예. 오케이! 예. 엄청 큰가? 어이구! 우리 셔네형네 왔다, 셔네형네어 그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아니고 와, 나 떨려. 소재가. 와, 나내가다 돌린다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런 분위기로 보내지 마. 쟤들, 독감이잖아. 아니야. 왜, 우리 너무 일찍 온거 아니야? 아니야. 2시까지가 어? 마감이어서. 밀리터리 카페 뭐야? 2시가 마감. 아너 오늘 들어간 다매 어? 너, 너 오늘 같이 도망인다안 돼? 들어간 다음에. 자, 문이 열립니다. 자, 네, 안녕? 자, Let's get it! 안 돼! 성원아! 가지 마! 왜 상실 없이 못 살아. 아수 있습니다. 네, 안다 많이 아, 덥네. 어, 장자한번주세요 왼쪽으로 떴다. 떴다. 어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장 많이 니다 저희 기자분들 저기 행사분들 앞에 하고 아... 계시거든요? 네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상해, 기분이. 나도 아, 이상해. 이번엔... 아, 기분이 너무 아, 이상해. 이상해. <웃음> 잠시만요. 나할 거야. 난너 믿어. 천우. 아, 하늘 왜 이렇게 뜨겁니? 천우 난너 믿어. 아, 우리 가방만 선, 좀 응. 응. 나널 믿어. 나도. 1등으로 우리가 가방나올줄고어 1등이, 1등이, 1등이 붙등을 하는 거 아, 믿어. 난널 믿어. 션은 잘할 줄알있어 I b e l i e 잘 갔다 와. 아, 파이팅! 잘 갔다 와요. 조심히. 다 사랑해요